안녕하세요. 레미투미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맡고 있는 언니씨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해에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바다는 저한테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계기로 트라우마를 극복한 뒤에 다이빙 강사로 살면서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세계 여러 다이빙 포인트를 다녔지만 바다는 들어갈 때마다 항상 달랐고 또 설렜고 행복했어요. 바다에서 나오기 전에 물속에서 그 수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대로 죽어도 여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죠 사이파는 태평양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육상에서나 바닷속에서도 추모비들을 볼수 있는데 바닷속에서는 깊지 않은 곳에 비행기 잔해나 난파선들을 볼수 있기도 해요 세계 다이빙 명소 중에 한 곳인 그로트 동굴 다이빙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100여 개 정도 되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역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요 이제 또한번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예요. 사이파는 제가 일이 아닌 여행으로 갔던 곳이었는데 다이빙을 즐기고 난 뒤에 만세 반석에서 봤던 오로라가 저한테는 인생 최고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